78명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중저 목소리, 큰 키, 깔끔한 스타일까지 첫인상은 합격! 확실히 1차 서류 통과한 사람들이라 다들 평균 이상이네 네 그럼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윤설대학교 영문과 다니는 20살 김범수입니다 영문과? 영문과는 완전 여초잖아 아 여사친 진짜 많겠네 성격은 다정하면 배려심이 많고요 취미는 심야영화복이랑 취미 게임하기입니다 오, 성격이랑 취미 완전 나랑 찰떡이잖아 네 그럼 지원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아직까지 연애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야? 못소린인 거야?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인스타 보고 너무 제이상형이어고꼭 한번 만나고 싶어서 용기 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이상형이래? 이거 완전 얼빠 아니야? <웃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음 상황에서 왜 여자가 화가 났는지 편하게..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시험 기간이 끝난 후에 오랜만에 데이트를 합니다 둘은 저녁으로 즉석 떡볶이를 먹고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다가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집에 도착해서 여자친구에게 잘 도착했냐고 카톡을 보냈고 여자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때 여자는 왜 화가 나 있을까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겨우 떡볶이를 먹어서? 아니면 집에 도착하고 나서 카톡을 한게좀 서운했던 거 아닐까요? 떡볶이면 무조건 엽떡이지 그리고 카톡 말고 바로 전화를 했어야지 저 그리고 <웃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